끝 쪽입니다. 끝 쪽에서 들어가 볼까요? 유명한데. 끝. 한달만에 왔는데 요 예, 점심을 31cm 그 해물면을 먹었는데 아 맛이 좋네요 예, 싸고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예, 아주 가성비 좋은 맛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래요 제어머니가 네, 추천하시는 네, 네 번째 맛집입니다. 여기 해운대, 전통시장 끝으로 나오시면, 여기, 여기, 여기 영광이네. 네, 네, 백반 파는 곳이 또 백반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고, 뭐, 갈실된다. 5 예, 22년도에 네, 뭐, 촬영지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, 우리 들어가 보시죠. 어떤지. 얘게이오저가뭐겠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어, 평하고채도메뉴가대찌개 원하는 세프로 네, 그...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. 그 잡채도 네. 밥이랑 고기 네. 네. 여러 반찬들을 네, 무료로 네, 저희가 보충할 수 있습니다